1990년대 초반은 오락실의 황금기로 수많은 대작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같이 했는데요. 부모님한테 많게는 500원, 적게는 100원씩 받아가면서 게임을 했던 시기라 돈 걱정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꼬맹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 대한 열망은 나쁜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술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게임의 목숨을 건 기술자들이 발명해낸 오락실 무한코인 비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오락실 기기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 조금만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면 공짜로 게임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비기는 아주 원초적이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오락실을 다니던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해본 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00원짜리 오락기 동전 투입구에 10원을 고정시켜놓고 손바닥이나 손가락 힘을 이용해 강하게 밀어넣는데요. 이때 들어간 동전이 앞뒤로 흔들리며 10원을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파격적인 금액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허접한 방법이 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오락실 기기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런 여러가지 예외사항들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쉬운 만큼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습 구석진 자리에서 아저씨의 눈치를 보며 오락실 기계를 손바닥으로 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기술은 정말 오래된 오락실 기계에서만 통했었고 한두 번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기술을 시전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무 눈치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잡혀 요당강을 건너는 아이들도 종종 볼수 있었는데 백원 때문에 저렇게 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무식한 만큼 이 무한코인 비기는 유통기한이 짧았고 새로운 버전의 오락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기술을 빨리 터득했던 꼬마들은 하도 오락실 기계를 쳐대는 바람에 손톱이 깨져 있거나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오른 꼬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오락실 비기처럼 초창기에 사용했던 기술들은 동전의 크기만 체크했던 방식을 악용했던 기술들이 많았었는데요 100원짜리보다 약간 작은 10원을 변형시켜서 무한코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뭐 복잡한 방법은 아니었고 10원짜리의 면적을 100원짜리의 면적만큼 늘려서 오락실 기계가 오해하게끔 조작하는 기술이었는데 방법도 어렵지 않아 많은 기술자들이 사용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동전을 만드는 방법은 10원짜리 동전 테두리를 테이프로 감싸서 100원의 두께만큼 만드는 거였는데요 기술자들마다 사용하는 테이프도 다르고 공식도 달라서 생각보다 꼼꼼하 계산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비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락실을 공짜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 동전들을 만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개조한 10원을 50원에 팔던 동네 꼬마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연금술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무한 코인을 연구하던 기술자들은 돈이 들어가고 돈통으로 떨어지는 통로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무한 코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요. 장비로는 작은 크기의 동전 투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끝이 기억자로 꺾여 있는 플라스틱 노끈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장비는 테니스 라켓줄이었는데 그 당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었고 테니스 라켓 자체도 엄청 귀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저같이 돈이 없던 꼬맹이들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박스를 묶는 플라스틱 노끈을 잘라 이 기술에 사용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했 동전이 들어가는 길로 노끈을쭉 밀어넣고 앞뒤로 강하게 쑤시다 보면 코인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액션도 크고 소음도 크게 났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비기를 사용하면 주인 아저씨에게 쉽게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며 한 명이 투입구 쪽이 잘 안보이도록 가리고 다른 한 명이 끈을 넣고 앞뒤로 흔들었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입구 안쪽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주인 아저씨들이 알게 되면서 이 기술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한코인을 위한 비기들은 보통 동전을 변형시키는 형태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기술자들은 게임만 생각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던 장비는 구멍이 뚫린 동전이었는데요 이 동전을 사용한 무한코인 비기가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뚫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한국인 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아주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동전을 뚫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극과서와 카터칼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이게 가능했는데요 책 사이에 동전을 끼워놓고 카터 칼로 동전을 고정시킨 뒤 위아래로 이동하면 동전이 회전하면서 금속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었는데 이걸 무한반복하면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개소리 가 아니냐며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 시절 우리가 돈이 없었지 시간은 많았었기 때문에 무념무상 모드로 동전 뚫기를 끊임없이 시도하면 이틀 정도면 구멍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존재 했었는데요 책 안쪽으로 동전이 수백 수천 번 회전했기 때문에 책이 반 으로 쪼개지는 치명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구멍 뚫린 동전에 실을 안해놓고 묶어주면 동전을 동전투입구에 넣고 다시 빼기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렇게 실과 동전만 이용해 넣고 빼기를 반복하면 무한코인의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기는 다른 기술보다 안전했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 뚫린 동전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온 동네 꼬마들이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가역을 부리며 동전을 깊게 넣을 경우 동전을 다시 빼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구멍 뚫린 동전을 주인 아저씨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 기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무한코인 비기들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1차원적인 장비들을 사용한 비기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비기는 좀더 차원을 뛰어넘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한 비기였습니다. 또 딱딱이라고 불리던 고급 장비를 활용한 기술이었는데 다른 기술들에 비해 실패 확률도 높지 않고 저 장비만 있다면 다른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무한코인 비기였습니다. 다만 구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전기라이터나 휴대용 버너 안에 있는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이 작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딱딱이라는 이름은 이 장비를 사용할 때 딱딱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사람한테 대고 싸도 따끔할 정도로 낮은 전류량을 뿜어내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딱딱이를 들고 목티나 허리 쪽을 쏘면 정전기보다 약간 센 전류가 통했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싫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딱딱이를 이용한 무한코인 방법은 무척 간단했었는데요 동전투입구 금속 부분에 대고 딱딱이를 사용하면 기계가 오작동하며 코인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사용하기에도 무척 편리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류를 방출해 기계의 오작동을 유발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게임 화면이 깨지거나 전원 자체가 나가는 등 오락기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딱딱이를 사용했다가 기계를 망가뜨리게 되면 오락실 주인 아저씨에게 끝까지 추격을 당했었고 부모님 소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 는데요 이 딱딱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빠르게 개선되었고 이후에는 웬만한 기술들은 다 막히게 되면서 더 이상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80에서 90년대에 사용됐던 무한코인 비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계를 망가뜨리고 무료로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건데 어린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